가치 아닌 방안에서 낙상으로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7가단 5.169.2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동업작업안전재보험을 해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원고 d 는 집에서 망인이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경막하 뇌출혈 직접사인의 원인 뇌실질 뇌출혈 사망의 종류 외인사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사망할 당시 농업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L의 진술은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머리를 세번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M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M과 망인과의 관계상 M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변사 발생 보고서에는 망인의 머리에 외력 및 외상에 의한 특이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지재되어 있는 점. 아들인 원고 D는 의사가 CD 촬영을 한후 머리에 조그마한 출혈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제차 머리가 충격되어 그것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동네 사람 말에 의하면 방 안에서 세번을 혼자 넘어졌다 라고 진술한 점 원고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뇌 출혈이 발생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방 안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모든 사정을 두루 살피건대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왕인이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에서 정한 농업작업안전제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